안녕하세요 김윤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를 쓰는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올리는 메이크업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정말 간단한 파데 프리 글로우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막 세안을 하고 이제 막 나왔어요 음.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여기 멍이 있죠 제가 사실은 시술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술 때문에 이멍 자국이 있는데 지금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후기가 어떤지를 자세하게 추후에 남겨보도록 할게요 세안을 마친 상태고 이제 메이크업을 해볼텐데 초간단 파데 프리 글로우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정말 기초 단계를 정말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건데 제가 그래서 선택한 제품은 바로 킴베인 제품이에요 킴베인 제품은 의사분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보시면 닥터 킴베인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제가 사용하면서 어 뭐지? 이랬게 의사가 만들었다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피알론산이 루 들어가 있는 투너이고요 여기 보면 pd rn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연어의 dna 성분이라고 해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주 성분이에요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충족시켜 주면서 pd rn 성분 바로 연어 추출 dna 성분인데요 힘이 없는 피부의 활성화, 트러블 개선과 피부결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 기능의 활성화와 뛰어난 보습력, 향균력으로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장솜으로 충분히 적셔서 한 번씩 쓸어줄게요. 이게... 그냥 쭉쭉 흐르는 토너가 아니라 약간 에센스 타입의 쫀쫀한 타입의 토너라서 수분감을 꽉 채워주는 느낌의 토너예요. 화장솜을 또 충분히 적셔줘서 넓게 붙여줄게요. 이거를 한 3분 정도, 한 3분 정도 올려줄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빼줄게요. 적당량을 올린 다음에 한 번씩 더 올려줍니다. 흡수가 잘될수 있도록 저는 둥글게 둥글게 돌려서 바릅니다. 보통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 많이 치시는데 오히려 피부에 더 자극적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자, 어느 정도 흡수가 됐는데 토너한 발랐는데도 이런 쫀쫀한 정말 유명한 제품이죠? 달바의 스프레이 세럼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프레이 세럼을 사용하고 나서 흡수가 됐다면 정말 중요한 단계예요. 보통 톤업 선크림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프라이머를 사용을 할 거예요. 프라이머 자체가 요즘은 자외선 차단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톤업 되는 프라이머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는 프라이머에는 모공을 메워주면서 피부에 요철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저는 프라이머를 선택을 해봤어요. 바로 포렌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정말 촉촉한 타입이고요. 이 제품은 세미매트하지만 일루미네이팅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제가 왜두 가지를 가지고 왔냐면 바로 두 개를 다 섞을 거예요. 촉촉함도 유지시켜주면서 일루미네이팅 제품이기 때문에 펄감이 있어서 두 개를 섞어주면 촉촉하면서도 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나타낼 수 있어요. 촉촉한 타입이기 때문에 세럼처럼 떨어지는 이런 제형이고요. 이 제형은 세미매트한 타입의 일루미네이팅이기 때문에 확실히 제형 자체가 떨어지는 게 정말 다르죠. 저는 이두 가지를 섞을 건데 저는 6 이 4로 섞을 거예요. 섞은 프라이머를 이제 피부에 올릴게요. 그래서 롤링을 하면서 발라주면 모공을 좀더 깔끔하게 메울 수 있어요.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이에요. 바른 쪽, 안 바른 쪽. 일루미네이팅 프라이머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가 진짜 여기에서 많이 나거든요. 정말 촉촉한 타입의 세럼 타입의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촉촉하기는 하나 이렇게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확실히 일루미네이팅이 좀더 압승이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여기. 그냥 막 바르면 이렇게 모공이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돌때 무조건 롤링. 아까랑 다르죠. 무조건 롤링. 정말 확실하게 글로우한 피부 표현이 됐어요. 피부가 정말 잡티가 없거나 나는 피부가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뾰루지나 잡티나 아니면 저처럼 이런 멍이 있으신 분들은 컨실러를 살짝 사용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컨실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코드네이처라는 브랜드인데 저는 이제품을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Fit 컨실 n p b 예요 정말 슬림하게 잘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저 립스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컨실러라서 휴대하기 너무 좋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팁도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립 제품에서 볼수 있는 팁 있죠. 어플리케이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터예요. 그래서 정말 바르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형 자체가 엄청 꾸덕이지 않고요. 너무 촉촉하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제형이에요. 보시면 라이트 베이지, 라이트 베이지 컬러 정도 됩니다. 컨실러가 너무 두껍게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촉촉하지도 않아서 적당한 정도의 제형이에요. 저는 잡티가 좀 있는 편이라서 잡히는 부분을 살짝살짝 살짝 올려서 톡톡톡톡 올려줄게요. 이런 먹이도 살짝살짝 살짝 가리고요. 너무 두껍지 않게 아주 살짝 올려줬어요. 이제 외곽에 쉐이딩을 올려줄 거예요. 바로 삐아 제품이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원 박스를 골라봤어요. 저는 제일 라이트한 컬러 두 가지만 섞어서 쉐이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쉐이딩으로 얼굴의 윤곽을 좀 잡아주고 나서 저는 이 삐아 제품으로 아이섀도우를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음영 정도만 넣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밝은 컬러로 선택을 해서 눈두덩이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 삐아의 트리플 쉐이딩은 사실 붉은기가 싹 빠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컬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과하지 않고 정말 내추럴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음영으로도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눈썹을 그렸으니까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길게 그냥 일자로 뜨는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치크를 이제 올릴 건데 이거는 사실 립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이거를 치크로도 사용을 할 거고 립으로도 바를 거예요 스텔라 제품이고요 컬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컬러예요 광화문 레드라는 컬러인데 제형 자체는 립글로즈 같은 글로즈 타입인데 컬러를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투명하게 올라가는 게 특징이에요. 자세히 보면 약간 자몽 컬러가 올라간 레드? 정말 투명하게 올라가는 레드의 컬러예요아 이거를 치크로도 사용을 하니까 정말 투명하게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스머징 되는 그런 컬러로 치크가 연출되더라고요. 이 그래서 제가 이 컬러로 선택을 해봤어요. 정말 근데 이게 소량을 올려줘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립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소량. 콧튼에도 살짝 올려줄게요. 발그레 발그레한 이런 느낌을 치크로 올려줬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텔라 제품의 광화문 레드 컬러로 립을 발라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도 밀리와 함께 예뻐지세요. 안녕!